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호아였다는 것을 알아보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짜 이름 야호아에 대해 몇 가지 다시 짚어야 할 점이 있어서 정리와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 문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 네개의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을 헬라어로 음역한 이오타 알파 오메가는 매치되는 영어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기면 야오이지만 여기서 오메가는 짧은 오가 아닌 긴 오, 즉오우로 발음되기 때문에 앞의 야와 이어져 야우에 더 가깝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클레멘트는 오메가를 우발음이 나는 오미크론 윕실론으로 바꿔 정확히 야우로 옮겼었죠 여기에 더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호였던 아람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은 오, 요가 아닌 우, 유로 발음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세대와 출애굽세대가 사용했을 고대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언어들에서는 오 발음의 모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오 혹은 우둘다될수 있는 테트라그라마턴의 세 번째 글자 와우는 현대 영어나 국어로 정확히 발음을 구분짓기는 어렵겠지만 오 보다는 우 발음에 조금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둘째로, 해에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테트라그라마톤의 마지막 해는 메이터렉션이스로서 쓰였습니다. W 포지션의 와우 또한 메이터렉션이스로서 우발음이 난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때 해는 자음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모음이 되며 두 발음은 한 번에 나지 않고 우발음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해도 H 발음은 사라지고 메이터렉션이스로서의 모음 발음만 남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규칙상 특별히 해가 문장 끝에 올땐아로 발음되는 A 발음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마지막 H는 A로 대체되고 따라서 발음은 야후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의 경우처럼 마지막 해에 마픽 표시가 있었다면 야후아가 아닌 야후로 발음되었겠지만 마픽은 야에 들어가는 테트라그라마톤의 첫 번째 해에서만 발견됩니다 셋째로 헬라어에는 원래 h 발음이 없어서 h 발음은 기호로 표시하다가 나중엔 그 기호 체계도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단어를 음역할 땐 h 발음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없앨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야후와의 야후도 그리스어로 음역될 땐 h 발음이 빠져서 야후로 변했죠. 그런데 아카드어에는 h 발음이 있었는데도 테트라그라마톤의 세 글자의 발음 야후가 포함된 이름을 야후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아카드어에서는 보통 자음 h 발음을 필사하지 않고 생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h를 생략한 경우는 야후와 야후뿐 아니라 호세아의 히브리어 발음 호시아가 아카드어로 아우시 혹은 아우시아로 음역된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또 아카드어 외 다른 고대어에서도 h 혹은 h와 유사한 발음이 생략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샘의 아들 에벨의 후손 유목민들을 통칭하는 사회적 지위 합의로의 언어 간 표기 차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야후와 야후도 마찬가지로 분명 H 발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카드 음역 과정에서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은 야후아 였을 것입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파라오 아메노텝 3세에 의해 지어진 신전에 기록된 발음과 일치하지요. 또한 유대인들은 맨 뒤의 R을 생략하여 야후로 부르기도 했을 것이며 이것은 잠시 후에 예수님의 진짜 이름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릴 바벨론 포로기로 인해 히브리어가 사실상 일상어로의 자리를 잃고 아람어가 모국어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후 발음의 뜻은 야가 그분이시다로 이는 야후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임은 성경에도 나와있지요. 다음으로 이름 네 글자의 뜻은 그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로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계획을 이미 그분의 이름 야후와를 통해 나타내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야후와 하나님의 성질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영원하신 분,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는 그분께서 보여주실 엄청난 일들을 직접 체험함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시간 설교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야후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유일하며 직접 나서 싸워주시는 구원자임을 내포한 너무나 입체적이고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영어로는 Jesus라고 불리는 이름은 어떨까요? 이게 정말 그분의 옳은 이름일까요? 쥐서스는 헬라어 예수스에서 온 이름으로 라틴어를 거치고 영어로 옮겨지고 앞에 I가 J로 바뀌면서 현재의 쥐서스에 정착하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영어 번역 죄호와와 예호와의 관계와 비슷하죠? 한국어 이름 예수는 앞에 I가 붙은 라틴어 버전 예수스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여호와가 야호와의 잘못된 번역이었듯이 예수도 쥐서스도 예수스도. 예수님의 원래 이름의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의 원형은 본래는 야후슈아로 발음되었을 여호수아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 둘 다를 똑같이 이에수스라고 적었고 아람어 성경에서도 두 이름을 같은 철자로 기록했다는 것을 통해 초림 당시 예수님의 이름이 야후슈아 같다는 것을 알수 있죠. 참고로 여호수아의 개명 전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호세아서의 호세와 같은 호시아인데 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70인역 헬라어 기준으로 각각 알파 윕실론과 오메가로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호세아의 아카드어 음역 아우시와 같은 발음이지요. 호세아의 마지막 글자 아에 해당하는 아인 발음은 다른 언어로는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음역 과정에서 종종 생략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본래 발음은 아우시였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호가 정확히 오 발음에 더 가까웠다면 영어 오 발음과 매치되는 오미크론을 썼겠지만 우 발음을 내포한 알파 윕실론 혹은 오메가를 썼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이 쓰였다면 예수님이 당시에 야후아로 불리셨을까요? 아마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이건 주로 사용되는 언어의 변화 때문이었을 텐데요. 포로기가 끝나고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국어 자리는 주로 당시 중동지방의 공용어였던 아라어가 차지했습니다. 아라어는 히브리어와 같은 세머군에 속해 있고 아라어 알파벳도 히브리어 알파벳도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공유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언어다 보니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히브리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성서를 읽을 때와 같이 예외적인 예배용 언어로는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서를 읽으실 땐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어로는 예수님 또한 평소 대화하실 때 그리고 설교하실 때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 사이에서 같은 이름 야후슈아의 표현이 달랐다는 것이 쟁점인데요 바빌론 포로기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 스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아서 그리고 역대기의 귀환시기 파트에서 현재 예슈아로 불리는 이름의 대제사장과 여러 동명이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원래는 야슈아였을 테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 잠시 알려진 대로 예슈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다른 선지서들에선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야후슈아로 기록하여 예슈아와 야후슈아가 같은 이름임을 암시합니다. 아람어의 영향이 짙은 기록일 경우에는 예슈아로 기록되었고 아람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후부터 이름 예슈아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야후슈아 예슈아의 관계와 비슷하게 아람어에서 히브리어 이름의 단축이 일어난 다른 케이스들도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슈아의 자음은 요드, 쉰, 해, 아인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모음 없이 자음 알파벳으로만 쓰여졌었고 모음 기호는 기원 후 5에서 6세기가 되어서야 개발되었는데 포로기왕기와 그 기록이 쓰여진 시기는 모음 개발로부터 거의 1000년 전이었죠 한참 후에야 모음 기호가 붙어 예슈아라고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된 것이지 원래 이 글자는 예 발음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뒷부분 슈아는 와우가 메이털 렉션니스로서 모음 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음 기호가 없어도 슈아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슈아의 예가 틀린 이유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2계명을 오해해 하나님의 이름 발음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잘못된 전통 때문에 야후슈아는 예호슈아로 잘못 기록되었고 이것이 후일 영어와 한국어로 옮겨지면서 조슈아,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야후슈아 외에도 원래 이름은 야후사밧이었을 예호사밧, 야후였던 예후 등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야가 인명의 앞에 위치할 경우 예로 바꾸어 발음하도록 이 발음의 모음을 첫 글자 요드에 삽입했습니다. 따라서 야후슈아의 줄임버전인 예슈아도 야후슈아처럼 원래는 예슈아가 아닌 야슈아로 발음되는 게 맞겠지요. 야슈아의 자음에는 야후슈아의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자음과는 달리 쉰과 아인 사이에 와우가 들어갔는데요. 두 발음 자체는 동일하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알려진 기원전 4세기경 작성된 사회문서에서 등장한 야오슈아의 자음 철자는 야슈아의 뒷부분과 동일하게 와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우는 모음기호가 없던 시절 모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쉰과 합쳐진 발음 슈를 나타내기 위해 넣었을 것이며 이두 번째 와우가 포함된 철자가 현재 쓰이는 야오슈아 철자의 원형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0인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헬라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쓰였는데 야후슈아와 예수님의 이름에 같은 이에수스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야후슈아나 야슈아가 어쩌다 이에수스로 번역되었을까요? 먼저 야후슈아에서도 야슈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S발음의 시그마는 그리스 남성 이름의 최종 문자에서 줄곧 발견되는데요. 헬라오는 번영되는 언어입니다. 예에수의 시그마는 주격 형태에게 가진 것이며 명사형이 가지는 다른 형태들은 예수, 예순으로 주격 예에수와 다른 끝부분을 취합니다. 일례로 느에미야 11장 26절 헬라어 번역은 헬라어 규칙에 따라 예에수가 아닌 예에수로 기록했습니다. 또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슈 발음을 헬라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시그마로 대체하여서 수 발음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야후슈아의 변형 형태의 예호슈아가 아니라 야슈아의 변형 형태 예슈아에 부합하죠. 이것은 아람어가 모국어로 정착된 이후 야후슈아의 발음 전체가 아람어 야슈아로 이동되어 그랬음으로 추정되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그랬듯이 아람어 성경도 야후슈아와 야슈아의 이름을 똑같이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를 확증해줍니다. 즉, 야후슈아의 발음을 알면서도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아람어식의 야슈아로 줄여서 지은 게 아니라 야슈아 자체가 야후슈의 자리를 대체해 야후슈아로 불리던 조상도 야슈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는 다시 야후슈아의 사용이 회복되었다지만 70인역이나 아람어 성경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성전 시기엔 모국어인 아람어 이름 야슈아의 사용이 더 흔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70인역은 하나님의 이름 야후아를 야후로 기록한 점 실제로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 야후아를 줄인 발음, 야후가 사용된 것은 주변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포로기 시절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아람어 야후 위주로 등장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야후는 야후아의 아람어 버전이며 야후슈와 야슈아와 유사한 관계이고 70인역은 야후아를 야후로 대체시켰듯 당시 백성들의 모국어 아람어를 기준삼아 병전에서만 사용되는 야후슈아가 아닌 실제로 주로 사용되던 야슈아를 헬라어로 음역했을 것입니다. 이에수스의 이에수 뒤에 아 발음이 붙지 않는 이유는 아인의 발음을 헬라어로 옮기기 까다로워서 생략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아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고 발음하기 어려운 데다가 소리도 약해 앞 발음과 섞여 들릴 정도이죠. 그런 탓에 아인 발음을 공유하는 샘조거 계통의 방언들 중에서는 같은 세모임에도 아인을 다른 글자로 대체하거나 아예 발음이 소실된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야슈아 초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아인 발음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야슈아님의 고향 갈릴리 지역의 아람어는 서부 아람어의 방언으로 유대 지역의 여러 방언들 중에서도 특별히 갈릴리 방언은 출신을 알아볼 만큼 예루살렘에서 쓰이던 아람어와 발음이나 문법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억양 때문에 야슈아님의 제자란 것을 들켰었죠. 표준적으로 사용되던 유대 아람어와 달리 또렷하지 않은 갈릴리 발음은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데 갈릴리 방언은 몇몇 자음과 모음 발음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전체적으로 느슨하고 흐린 발음과 두 모음이 결합된 독특한 발음 등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갈릴리 아람어와 가장 가까운 서부 아람어 방언들중에선 사마리아 아람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할 특징은 사마리아 아람어에서는 해, 해트, 아인의 발음을 모두 알레프와 동일하게 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서부아람어 방언들 사이에서 종종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기에 만약 갈릴리 방언 또한 사마리아 방언과 비슷한 규칙을 공유했다면 야슈아의 아인은 사라지지 않고 알레프와 비슷한 발음을 내어 야슈아로 불리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인의 삼킴, 즉 아인을 발음하지 않는 것이 갈릴리 방언의 특징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증거는 탈무드에서 야슈아에 해당하는 이름을 야슈 혹은 예슈로 읽을 수 있는 새 자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탈무드는 구두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한참 후 3세기경에서야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에수스에서 비롯된 예수라는 단어가 널리 퍼진 이유였죠. 전통에 따르면 야슈아에서 마지막 아인을 뗀새 자음 요트, 쉰, 와우의 조합은 그의 이름이 지워지길 바란다는 뜻의 히브리어의 전통적인 강력한 저주 이마크 쉐호 혹은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지길 바란다는 뜻의 이마크 쉐호 베지크로의 축약어라는 주장까지 있었는데요. 또 유대인들이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 호샤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아 발음과 야슈아의 아가 겹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인을 지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하던 중세에 유대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내건 주장이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반박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서부 아람어 기록들이 동부 아람어의 분파 유대 바빌로니아 아람어를 사용하던 서기관들에 의해 크게 훼손되어 버렸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동부아람어권의 학자들은 서부아람어만의 철자와 문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오류라고 생각해 그 내용들을 동부아람어에 맞춰 고쳐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들이 훼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살아남은 서부아람어 기록들 중 이집트 카이로의 벤 에즈라 유대 회당의 저장고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있는데요. 서부아람어의 흔적이 비교적 더 많이 남아있는 자료들 중 시라크의 책 조각에서는 야슈의 이름에 아인이 붙은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히브리어에서 예슈는 야슈아나 야후샤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이름으로 인식된다는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 언어학자 커철 박사는 아인이 지금까지도 갈릴리에서 발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인의 생략이 갈릴리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다만 동부아람어라고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시타가 있죠. 1세기에 탄생한 동부아라어의 분파 시리아어로 기록된 성경인 페시타는 오히려 역으로 서부아라어에 의해 변개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시타는 야슈아의 아인 철자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페시타의 영어 번역에서 주로 볼수 있는 예슈는 영어로 번역될 때 아인 발음을 생략하고 현대 모음 기호를 따라 에 발음을 붙여서 만든 것으로 본래 페시타에 적힌 발음이 아닙니다. 페시타는 동부아라어조차 야슈아 발음을, 즉 초기 아라어권 기독교인들은 동부서부를 막론하고 그분을 야슈아라고 불렀을 것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추가로 서기 600년경 갈릴리인들의 일상어는 주로 아라어가 아닌 아랍어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아라어와 마찬가지로 세머계통의 자음밖에 없었던 아라어에서 야슈아를 나타내는 자음을 보면 마지막 아인이 보존되었습니다. 즉, 아인이 생략된 발음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든 원래는 서부아라어에도동부아라어에도 없었던 나중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야슈아의 마지막 아인 소리가 약했을지언정 생략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것은 알레프, 에이, 아로 발음되었을 수 있습니다. 야슈아의 원형 야후슈아의 마지막 아인에 에이 발음의 모음기호 파타그가 부터아 발음이 나게 되었다는 것은 야슈아의 아 발음에 확신을 주고요. 따라서 그분의 이름은 야슈보다는 야슈아로 부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발음이 야슈아였다면 왜 음역을 이하수가 아닌 이예수로 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70인역은 하나님의 이름의 발성이 금지되었을 때 작성되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금지되고 나서 후대 마스라 학자들은 인명의 앞에 들어간 하나님의 이름을 예 혹은 예후, 예호, 요로 발음되도록 바꾸어 모음을 기록했는데 헬라어로 번역될 당시에도 비슷한 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70인 역중 헬라어 번역본들은 공식적인 문서라기보다는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모르게 된 헬라어권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번역되었을 문서인 만큼 개인의 주관에 따라 말씀을 변경한 흔적이 여럿 있지요. 율법을 번역과 해석에 따라 바꿔 적은 것처럼 이름의 앞에 야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예 혹은 요로 바꾸어 적었다는 것입니다. 위 이름들을 보면 앞에 야 발음만 예 혹은 요로 변형시키고 이름의 뒤야 발음은 보존한 맞소르 학자들의 규칙과 동일한 것을 알수 있죠. 기원전 6세기경 아카드어 기록에 따르면 앞에 붙은 예 발음 또한 야로 발음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이름 야후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이름, 야 혹은 야후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름의 경우 이름의 앞에 요드가 오더라도 야 발음 그대로 남겨진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별 표현 가능한 발음 범위 차이 때문에 생겨난 오류거나 그리스식 이름들의 아람어 이름을 최대한 끼워 맞추려다 생겨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번역가들은 아람어, 히브리어 이름들을 그리스식으로 음역하며 발음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철자 혹은 발음을 생략하거나 추가하거나 변형시키기도 했죠. 이에수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이름이나 단어들도 그런 고충을 겪었는데 특히 명사 앞아 발음이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에녹으로 알고 있는 인물의 헬라어 이름은 에녹이지만 그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한옥이며 아람어로는 같은 자음을 공유하지만 녹이 아닌 누구로 발음됩니다. 고대에는 모음 오발음이 없었으니 아람어처럼 한우구로 발음되었을 테고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아 발음이 사라지고 에누으로 번역되었죠. 여기서 잠깐 참고로 한우크하니 혹시 무언가 떠오르시지는 않나요? 혹시 유대인들의 명절 한우카가 생각나지는 않으셨나요? 한우카의 마지막 글자 아 발음을 내는 해를 제외하고 보면 둘의 철자는 같으며 에녹이라 알려져버린 한옥의 뜻과 명절 한옥화의 뜻은 둘다 봉헌으로 같습니다. 나중에 모음이 붙게 된 아람어 기록에서 한옥은 모음이 삽입된 아람어 기록물들의 몇몇 다른 단어들처럼 앞부분에 모음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한옥화를 통해 이렇게 모음 기호가 붙지 않았을 경우엔 아 발음을 내서 하가 준다는 것과 당시에 실제로는 발음을 에가 아니라 아로 냈음에도 헬라어로 음역될 때에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음뿐인 고대어를 해석할 땐 자음과 자음 사이에 주로 에이 발음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죠. 비슷한 잘못된 번역의 또 다른 예시로는 메시아도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먼저 짧게 언급하면 메시아는 헬라어 번역 메시아스를 영어로 옮긴 것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마슈아흐라고 발음합니다. 아람어로는 마쉬하라고 하며 마 부분에는 나중에 모음 기어가 개발된 후에도 모음 발음을 넣지 않았고 모음 역할을 하는 메이터렉셔니스 자음도 없지만 한욱, 한우, 한욱화를 통해 사이에 아 발음을 낸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아람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같은 뜻을 마쉬라고 번역한 것을 통해 아 발음은 확실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야를 예로 변경했든 원래 발음은 이 발음의 엡실론이 아니라 알파, 에이, 아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예수가 아니라 이아수아로 음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이에수스가 야슈아라는 이름의 헬라어 번역 기준으로 굳어버렸던 듯합니다. 현재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나 아람어 이름들을 실제 발음은 전혀 달랐음에도 영어식이라는 명목하에 조슈아나 존, 저나 같이 굳어진 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발음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와 증거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한 정정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초기 원본성서들이 쓰인 시기엔 아람어든 히브리어든 모음 없이 자음뿐이었고 몇몇 자음만이 모음 역할을 하는 메이터 렉션니스로서 기능했지요. 동부시리아어와 서부시리아어의 모음은 각각 다르게 개발, 발전되었는데요. 동부시리아어는 점을 이용해 모음을 표시했고 이것은 유대인의 모음체계 니쿠드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5에서 6세기 이후에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서부시리아어는 8세기에 가서야 헬라어 알파벳의 모음 알파벳들을 가져와 모음 기호로 사용했고요. 서부시리아 모음이 포함된 실제 최초의 문서는 10에서 11세기의 것이기에 모음 개발이 8세기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부아람어도 서부아람어도 모음이 도입되며 각각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증거로 즈포포가 가리키는 오 발음은 원래 아람어에서 발음되지 않았을 텐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처럼 생겨버렸습니다. 모음이 도입된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 중에는 실제 발음과 다른 잘못된 발음이 여럿 있었죠. 특히 고유명사의 경우 그런 발음 변기의 흔적이 두드러집니다. 다른 모음들과 달리 나중에 개발되어 옮겨진 O와 E 발음이 있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단순히 단어의 형변화에 의해 앞 혹은 뒤 발음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전에 당시의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다른 언어로 된 기록들도 함께 참고해봐야 하는데요. 앞에서 600년경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가 아랍어로 이동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3세기 등장한 아랍어는 히브리어와 시리아어의 모음이 개발되던 시기와 비슷한 6세기에 모음기호를 도입했고 그 전까지는 똑같이 자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아랍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과 이슬람들은 야슈아의 발음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서부아랍어 사용지역의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의 출현, 즉 언어가 아랍어로 이동되기 전부터 그분을 야슈아라고 불렀으며 아랍어로 언어가 이동했을 때도 그대로 아랍어로 음역하여 아인의 발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똑같이 야슈아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슬람들은 그 이름을 이샤라고 불렀는데요. 아랍어권 기독교인들이 야슈아를 원래부터 야슈아라고 불렀던 반면 이샤는 이슬람의 경정 쿠란이 생기기 전에는 발견되지 않은 발음입니다 이샤의 유래에 대해서는 헬라오 이에수스의 이에수에서 따와 아랍어식으로 바꿨다는 주장 마시흐에서 따왔다는 주장 야슈아의 철자의 일부를 재조합했다는 주장, 쿨한 특유의 이름상을 이루기 위한 주장이나 단순히 실수로 적은 발음이라는 주장 등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여러 가설 중 일단 확실한 이유는 야슈아의 네 글자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음 기호가 생긴 이유 규칙에 따르면 야슈아의 네 글자는 원래는 모음 기호가 없었던 탓에 그 이름을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글자 야는 오른 발음인 야 외에도 사이 모음 없이 이로 발음하거나 이 발음을 넣어 예로 해석될 수 있고 세 번째 글자 와우는 우 발음뿐 아니라 오 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잘못 읽는다면 야후와는 이슈아로 조합될 수 있습니다 이슈아의 발음은 아랍어 이슈와 비슷해 보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왜이샤는 야슈아와 반대로 아인이 앞에 붙고 뒤에 붙지 않았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쿨한 백과 사전에 따르면 아랍어는 아라어나 시리아어에서 가져온 단어일 경우 앞에 아인을 붙이고 마지막 아인은 탈락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이샤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자음뿐인 야슈아의 내네 아람어 글자를 잘못 해석해서 생긴 오류의 산물입니다. 정리하면 모음 개발 이전의 예 발음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금지된 이후의 헬라오 문서뿐이며 그마저도 정확한 음역이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금지하기 이전 그리고 모음 개발 이전의 모든 문서들은 공통적으로 야 발음을 가리키며 마지막에 아 발음 또한 생략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과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야에서 예로 하나님의 이름의 근원이 인위적으로 변질된 데다가 다른 발음들까지도 훼손된 이름을 그분의 이름으로 지으라고 전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 예수, 주이제스는 잘못 번역된 이름이며 그분의 옳은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야후슈아, 아람어로는 야슈아입니다. 둘다 같은 이름이지만 정황상 주요 일상어였던 아람어식의 야슈아로 불리셨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계속 야슈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후아와 야슈아를 합치면 야슈아의 원형 야후슈아와 거의 같은 발음이 되지요. 마치 이 이름들이 모여 한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만 같습니다 이집트 신성 문자에서 비롯되었고 고대 히브리어, 페니키아 문자, 아람어의 조상어인 원초 신나이 문자에서 하나님의 이름 야후아의 네 글자 요드, 헤, 와우, 헤에 해당하는 상형 문자들의 뜻은 각각 손, 보라, 못, 보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야슈아를 이루는 글자들에도 각각 뜻이 있습니다 요드와 와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손과 못을 의미하고요. 상형문자 시절의 쉬는 두 개의 이빨 영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파괴하다, 누르다, 소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듣고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뱀이 여자의 시, 즉 야슈아님의 발꿈치를 그 이빨로 물었으나 그건 결국 뱀 자신의 머리를 완전히 깨는 결과를 가져왔었지요.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그 이빨로 물었으나 역으로 모세 머리가 뚫린 뱀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그 상황을 너무도 잘 묘사해주는 듯 합니다. 다음으로 아인에 해당하는 눈무형의 문자는 보다, 경험마다 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야후아라는 이름의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죠. 야후슈아를 모두 보면 요트, 해, 와우, 쉰, 와우, 아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뜻은 손, 보라, 못, 이빨과 파괴, 못, 그리고 경험으로 깨달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역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후아뿐 아니라 야슈아도 야후슈아도 그분께서는 한결같이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십자가 계획을 이미 그분께서는 알고 계셨을 그 미래를 내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글자뿐 아니라 이름의 뜻도 중요하겠죠? 히브리어로 구원, 구속, 구출을 의미하는 단어는 동사 야샤인데 야후슈아 그리고 원래는 아마도 야샤야후였을 이사야의 이름에서 발견됩니다. 야후슈아의 뜻은 야후하는 구원이시다 야샤야후는 야후하여 구원하소서 등으로 비슷하게 해석되며 이는 실제로 두 이름의 요소가 구원을 뜻하는 야샤 야후아님을 뜻하는 야후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후슈아는 야샤야후와는 달리 야샤가 이름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야후슈아의 원래 이름 호세아를 먼저 볼까요? 히브리어로는 호샤아인데 출애굽 시기 이집트에는 모음 O와 E 발음이 없었으니 아카드어 기록과 조합해보면 초기에는 후샤 혹은 후시아로 불렸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를 의미하는 단어는 후이며 히브리어 이름 규칙에 따르면 이름 끝에 오는 쉰과 아인의 조합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후시아의 이름 끝에 오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구원자 혹은 그는 구원이다 라는 뜻이었으며 모세가 이 이름 맨 앞에 요들을 쉰과 아인 사이에 와우를 붙여서 야후슈아라는 이름으로 변했죠. 슈아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명사일 땐 구원을 향한 외침이라는 뜻이 되지만 히브리어 장면 규칙상 이름의 끝에서는 샤, 시아 등과 똑같이 구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중간에 와우가 들어간 것은 모음 발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쉰 아인 조합과 같습니다. 그 증거로 현대 야후슈아의 철자를 보면 와우가 모음 기호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슈아의 자음에는 쉰 아인만 남아있지요. 후샤의 쉰 아인 사이에도 원래는 요드가 모음을 나타내기 위해 들어가 있었으나 나중에 생략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샤와 슈아가 같은 의미라면 왜 굳이 와우를 넣어서 이름을 바꾸셨을까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인 이유는 그분의 이름이 원형이 야후슈아, 불리실 이름은 야슈아셨기 때문이었겠지만 분명 중요한 의미가 또 있을 텐데요. 먼저 와우는 못을 상징하는 글자이죠. 손의 못과 아래 발꿈치를 문 뱀의 머리를 부술 못, 이름을 통해 이두 개의 못을 상징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야후아에 들어가는 글자 혹은 발음으로 그 이름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야후아의 글자는 요드, 해, 와우, 해이며 이중 요드와 와우가 후샤에 추가되었죠. 이름 앞에 와우는 이미 후샤에 있던 것이고요. 야후아의 첫 번째 해 동안 이미 이름 후샤에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에는 야후슈아의 마지막 아인과 같은 발음을 내며 이집트 문자에선 와우 뒤에부터 한 글자로 취급되었기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야슈아의 이름으로 오실 걸 이미 알고 계셨기에 첫 번째 와우가 생략될 것도 아셨을 텐데요. 만약 뒤에 와우가 하나 더 붙지 않았다면 야샤라는 우가 빠져 불안전한 발음의 이름이 되어버렸겠지요. 보시다시피 야슈아는 H발음의 첫 번째와 SH 발음의 h 의 차이 빼고는 거의 같은 발음입니다. H발음의 글자 해에 대해서는 해는 H발음도 낼수 있지만 단어 끝에서는 A발음으로 쓰이고 야후아에는 두 발음이 모두 쓰였죠? 야슈아의 아 발음을 내는 마지막 아인을 통해 이미 야슈아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발음은 똑같이 야슈아로 같으며 게다가 갈릴리 지방과 같은 서부 아라어권의 사마리아에서는 해와 아인을 똑같이 알레프, 에이 발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사야일의 이름을 통해 해가 없이 요드만 있을 때에도 이야 발음이 간접적으로 야후아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야일은 다른 이름들과 달리 요드 뒤에 해가 붙지 않아서 발음이 예로 변경되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야슈아님의 이름에 해가 들어갔었을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발견된 문서들 중 아직 야슈아를 가리키는 자음에 해가 들어간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으며 해가 없더라도 야슈아에는 야후아의 모든 요소가 완벽히 들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자 후샤에 야후아의 요드와 와우, 야와 우 발음을 넣음으로써 야후슈아와 야슈아에는 야후아의 이름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후에서 야후로 인간 혹은 불특정한 어떤 것이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야후아가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완전한 이름으로 변한 것이죠. 야슈아는 야후슈아에서 후만 빠진 이름으로 야는 야후와 똑같이 야후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의 뜻은 야후슈아와 똑같이 야후아는 구원이시다구요. 결국 그분의 이름은 야슈아도 야후아도 야후슈아도 모두, 모든 방면에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세의 후임, 야후슈아의 이름과 그의 행적은 그분께서 하실 일. 그가 인류,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자이자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실 것임의 예표였고, 그가 괜히 새 이름을 받고 출애굽의 완성을 위해 선택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끈 건 모세가 아니라 야후슈아였죠. 물론 완벽히 당시 발음에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올바른 이름에 근접한 발음, 야슈아와 야후슈아,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이름에 종종 함께 붙는 호칭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인데요. 한국어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했으며 뜻은 기름을 붓다의 크리오와 전미사 토스가 붙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를 가리키는데 크리스토스뿐 아니라 메시아스라는 단어도 함께 썼는데 현대에 사용되는 메시아라는 발음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아람어로는 마시아하라고 하며 메시아는 아람어 발음 마시아를 헬라우 알파벳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모음 기호가 붙은 아람어 기록에서 마시아의 M에 해당하는 부분 알파벳 MIM에는 모음이 삽입되지 않았지만 여러 증거들을 통해 마로 발음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게다가 히브리어뿐 아니라 서부아람어에서 넘어갔던 아랍어 사용자들 또한 이 발음을 미시흐가 아닌 마시흐로 한다는 사실은 마 발음이 옳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요. 마시아흐와 마시하의 해트 발음은 기본적으로 그냥 H 발음이 아니라 강한 H 발음인데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독일어 영향을 받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 현대이브리어에서는 언뜻 카프 발음이 들릴 정도로 하. 강한 발음을 더 오래된 발음은 하 이렇게 약간 더 느슨한 발음을 내며 어느 쪽이든 한국인이나 영어를 쓰는 사람으로서는 발음하기 어렵지만 강한 숨소리 같은 발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람어 마쉬아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달리 마지막 부분에 알레프가 붙는데요. 히브리어에선 단어 끝에 오는 헤트에모음기호 파타흐가 붙어서 하가 아니라 아 발음이 되기 때문에 마쉬아의 발음이 아흐로 끝나게 되는 반면 아람어에서는 해트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알레프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해트가 뒤에 알레프와 합쳐져 하 발음이 나게 되고 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마시아의 알레프는 정관사 를 의미하는 전미사로 아람어에서는 아예 생략하는 분파도 있긴 하지만 아 발음의 알레프를 단어의 맨 뒤에 붙여 를 표현하곤 합니다. 히브리어에선 반대로 단어의 맨 앞에 하발음의 해를 붙여 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불특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 하나뿐인 특정인을 지칭할 땐하마쉬아흐라고 함께 부릅니다. 아랍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랍어와 달린 마슈흐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 아랍어의 전관사 마지막 아 발음의 알레프를뗀뒤 히브리어 같은 단어급 발음 변형 규칙을 따르지 않고 마지막 헤트를 그대로 발음해서 했을 수 있습니다. 아랍어로 특정한 마슈흐를 표현할 땐 아랍어만의 정관사 알을 마슈흐 앞에 붙여 알 마슈흐라고 부르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죠. 참고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쓴 아랍어는 아인과 해, 헤트의 발음을 알레프로 냈기 때문에 뒤에 덜을 의미하는 알레프가 붙든 안 붙든 마슈아라고 발음했을 듯 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야슈아께서는 히브리어로는 야후슈아하 마슈아흐 아람어로는 야슈아 마시하로 불리셨을 것이라는 걸 알아보았는데요. 메시아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기 때문에 이름과는 달리 어느 나라 언어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번 설교에서는 야슈아가 아람어 발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람어 발음 마시하로 부르겠습니다. 마시하라고 하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죠? 아마도 그리스도 내지는 메시아를 위주로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메시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구세주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메시아, 마쉬아는 원래 특정인을 가리키는 특별한 명칭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름부음 받은 자, 즉 선지자나 제사장 같이 하나님께 선별되어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쉬아에 대한 개념은 이미 창세기부터 언급되었고 다이 언약을 통해 구체화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구원자로서의 마시아는 대두되지 않았는데요. 난리통의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며 이스라엘인들의 구원자에 대한 소망은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사야서부터인데 이때는 호세아 왕치세의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혼란스럽고 악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다이의 후손으로 오실 지혜롭고 강하며 의로운 완벽한 왕 야후와님께기름부음 받은 자, 즉야후와께 선택받아 성령이 임하시고 야후와께서 보내주실 마슈아께서온 땅에 야후와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더 이상의 다툼도 악도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왕국을 세우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죠. 결국 죄악 속에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마는 남유다를 본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에서도 마슈아의 언약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마슈아에 대한 약속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유대 종말론의 기틀이 되었는데요. 다니엘서와 스가리아서에서도 마슈아의 언약이 등장했고요. 백성들은 마슈아를 단순히 기름 부음받은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야훼아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적국으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출애굽대와 같이 자신들을 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줄 구원자 마시하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로부터 약 50년 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등장한 고레스 2세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야후아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의미로 마시하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여러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침략, 지배, 억압과 포로 생활을 견디며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언약대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구원자 마시아 사상은 날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어떤 한 명의 특별한 구원자로서의 마시아에 초점이 집중되었는데요. 정립된 마시아에 대한 믿음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실 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이 세상을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마시아 왕국을 통치하실 초월적인 내세의 구원자 마시아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다윗대와 같은 번영을 회복할 현세의 해방자이자 왕인 정치적 마시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을 사람들과 마르다의 말에서 이스라엘인들의 초월적인 마슈아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마슈아 왕국이 도래하면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알수 있지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야슈아님께 오실 이즉 마슈아가 당신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하고 물었죠. 이에 야슈아께서는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져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라고 답하셨는데요. 야슈아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마슈아의 증거가 바로 그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400여 년 전에 쓰여진 에센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마슈아는 잡힌 자를 풀어주시고, 장님에게 시력을 되찾아주시고, 등이 굽은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실 것이다. 고 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모두가 야슈아께서 행한 일이셨죠. 그분께서 약속된 마시아라는 것을 요한에게 상기시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세네파만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이런 기적들을 구원자 마시아의 표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슈아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제사장, 서기관들의 반응과 공생의 기간 동안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아마 야슈아의 초림 당시 세상의 왕으로서의 마시아를 더욱 염두에 둔 유대인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슈아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 후 세상을 향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로마를 몰아내고 그분과 세상에서 소위 한자리 함께 차지할 것을 기대했기에 가련유다는 배신하고 나머지는 도망쳤던 것이죠. 초림하신 마시아 야슈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었는데도 말이에요. 게다가 정치와 육체적인 구원만을 바라던 사람들이 놓친 부분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초라한 결말 같아 보였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연계에서는 야시와님의 이름의 뜻대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못으로 찍어버린 엄청난 승리였죠. 놀랍게도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샤는 승리, 복수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인간들을 두렵게 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 노릇을 해왔었는데 구원자 야슈아 마슈아께서는 사탄의 사망이란 것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 발꿈치를 물었던 뱀의 머리를 깨버리신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마슈아 예언 성취의 시작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진정한 구원, 부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심을 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게된 제자들은 그제야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야슈아께서 진정한 왕으로 재림하시기를 부활을 주셨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전 세상을 끝내고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기를 마슈아 언약의 성취를 완성하시기를 기다리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진짜 이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이름과 칭호는 히브리어로는 야후슈아하 마슈아 예수님 공생의 당시 일상어인 아람어로는 야슈아 마슈아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야후아께서 약속하신 최초의 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는 말씀에는 이미 그 안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 마슈아에 대한 계획이 예언되어 왔는데요 동시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은 그 자체로 야슈아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슈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혹은 메시아 아람어로는 마시아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야후아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위해 기름 부음받은 자 즉, 야슈아님은 야후아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야후아님의 이름 뜻도, 야슈아님의 이름 뜻도 사실은 모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야후아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때 홍해를 가르시며 보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동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반해 야슈아 마슈아의 구원은 원수인 베메시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루시는 최종적인 구원, 다시 말해 구원의 완결성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슈아라는 이름의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못 박혔던 손 그리고 그를 이빨로 문 뱀의 머리를 모수로 부수는 자임을 알라 라는 뜻이었다는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6 0 0 0년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창조주 아버지 야후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실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 속에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받은 메시아 아람어로 마슈하임을 알수 있는 두 가지 사인을 담아놓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손에 박힌 못즉 십자가 그리고 사망의 덫에 인류를 올가맨 뱀의 머리를 부순 못즉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야슈아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슈아님의 부활은 단순히 인류의 구원자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신호탄 즉 부활의 처절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야슈아님의 이름에 못 박혔던 손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는 그분의 초림 때에 성취된 예언이고 그를 이빨로 문 뱀의 머리를 역으로 부숴버리는 못의 심판의 의미는 처절매 대신 그의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은 완전히 성취된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슈아님의 구속사역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바쳐진 제물로 홀로 이루셨지만 그분의 최후의 심판사역은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 즉 야슈아께서 함께 부활한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오셔서 함께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성도들이 야슈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찬양뿐 아니라 마지막 주의 강림의 날에 모든 성주들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 군대로 그와 함께 다시 돌아와 원수인 뱀의 머리, 뱀의 씨, 뱀의 군대를 철저히 부숴버리고 복수하시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직도 여전히 야슈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악행들, 의와 부정, 어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당한 것으로 끝나버린 어린 양으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괴롭혀온 모든 원수들을 향해 포효하며 그들을 발로 밟아버리고 마침내 숨통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왕, 유다의 사자처럼 보이시나요? 이제 예수님의 진짜 이름 야슈아에 담긴 마지막 때 비밀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모두 앞으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감춰오신 놀라운 의미를 기억하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야슈아를 부르는 삶으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소망의 그날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는 승리의 그날에 빛나는 하늘 군대로 선택받으시길 구원해 주요 심판해주 대신 야슈아 마슈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